그치? 자 그동안에 우리는 철저한 수호의 법칙과 원리를 우리는 풀었다. 그런데 그 원리에 따라서 풀기 이전에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 근본. 자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우주의 구성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운명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보자. 운명은 어떻게 변할까? 타고난 것이 있겠나, 없겠나? 자, 여기서는 무조건 우리는 세 가지 요인이니까. 이. 자, 천지, 아, 쪽이야지 이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천은 뭘까? 운명이 변하려면 우리는 천은 뭘까? 자기가 타고난 운명이 영혼의 운명이겠지 그죠? 자 이것이 우리는 운명이다 자 영혼이 타고난 운명이 우리는 누구의 몸을 빌린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몰고 엄마만 안 낫자 그제 그래서 우리는 엄마의 운명에 다시 좌우된다 그리고 지 운명은 지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 그제 지가 스스로 노력해 간다 운명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지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겠지 그러면 이것이 딱 돌아서 우리는 어떻게 심리로 한 가보자 심리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했노 자 우리는 내면적으로 타고난 심리가 있을 것이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습성심리가 있고 우리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는 행동심리가 이래 있다던그때자 그러면 우리는 재능을 풀때 한번 보자 자기가 타고난, 어 타고난 재능이 있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뭘까? 환경이 되는 거야 환경, 뒷받침이 되어야 될거 아니야 누가 먼저 가르쳐 주든, 엄마가 투자를 해든 이렇게 되겠지 자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진로라고 하네 보자 내가 한번 강의를 했다 내가 똑같이 그 뭐고 노기가아래 가지고 똑같이 강의를 못한다데 있다 그렇지? 이게 머리가 좀 둔해 가지고 똑같이 리바이벌을못한데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진로를 한번 보자 자 타고난 자기가 이 진로에 있겠지 그쵸? 그럼 이 치료를 가려면 자기의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런데 뭘까 여기에서 우리는 환경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 그제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우리는 적성이 있다, 그제 적성이 있으면 자기가 타고난 적성도 있지만은 엄마가 만들어준 어? 이것이 만들어간 적성도 있을 것이다, 그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적성도 있을습니다그렇기 모든 논리가 똑같다는 것이다. 틀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것이 우리 천문에서 풀어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는 이렇게 맞추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맞추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재능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있겠지, 그제. 우리가 그 동안에 다 보면 심리학 오늘만 오늘은 또 심리학을 조금 가면가면 보자. 자, 이게 보게 되면 우리는 뭐 지각 심리학, 두번에는뭐 인지 심리학, 세 번째는 성격 심리학, 네 번째는 막 이렇게 있다. 이 근본, 근본이 없는 상태에서 각 분야의 자기가 실험엔 데이터만 가지고 이것을 분리해갖고 학문적으로 푸는 거는 달갑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한 논리에 따라서 푸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타고난 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거다. 그죠? 타고난 것이 분명히 있다. 자, 우리 체질도 한번 보자. 이게 체질도 가면 체질에는 타고난 체질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자기가 먹은 식이요법도 있을 것이고, 어때 주어진... 환경에 따라가 또 체질이 변하겠지 그죠 먹는 것도 있고 자기 환경에 있어서 누구말따나 어, 고기 많이 먹는 곳에 지금 뭐 우리가 에스키모 같은 데 가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뭐 뜯어먹고 살아야 되겠노 고기 먹고 살아야 되겠지그죠 그런 환경에서 커뿌리뭐 우리는 타고난 체질도 용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이 전부 다복합적는데 이것만 갖고 따지 우리 저 사주명리하면 이것만 갖고 타고난 것이 뭐고 이거 완전히 헛소리다 이미. 심리하는 거는 것은 행동심 지금 네가 행동을 어떻게 하니까 이것만 따지면 이것도 헛소리야 아니? 한의학도 어떻게 하, 사람에 따라서 체질이 변한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크게 변하면 자이세 가지다 모든 것이 자 타고난 거 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거 있고 그 주변에 주어진 환경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세가는 절대 분명의 법칙이다 그래서 체질이 무조건 타고난 것도 없는데 변한다 이것도 헛소리고 타고난 운명이 있다 이것도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타고난 것도 있고 환경에 좌우돼 갖고 변하는 것도 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변한다 그러면 타고난 것도 있고 살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계속 바뀐다는 거다 타고난 것이 있어야 변할 거 있지 타고난 것이 없는데 우리는 변할 게뭐 있겠노? 그지? 이것을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이때까지 배워놓고 답을 말하면 곤란하겠지 내가 지금 이것을 계속 운명, 심리, 체질, 재능, 진로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 모른다 이거지 타고난 것이 없으면 변할 것도 없다. 타고난 것이 이때 같고 그것이 끝까지 정해지는 것도 없다. 무슨 일인 알겠죠? 그러면 타고난 것을 무시하게 되면 답이 없다. 세 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사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타고난 것만 따지니까 이거 답이 없는 거야. 심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금 행동하는 것만 따지니까 이거 답이 없는 거야 한의학에서 어떻게? 체질은 변한다? 요거 하는 것도 요것도 헛소리라는 거다 근데 자꾸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은 그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쪽에도 많이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다 나는 학문에는 정해진 것이 없는 정해진 아 정해진 게 없다고 무시하니까 문제지. 됐다. 응 체질에 보게 되면 정해진 것은 없다 캐놔놓고 체질은 변한다 한다 이 말이야. 정해진 것이 없으면 체질 변할 게뭐 있나. 그렇죠. 심리도 마찬가지다. 타고난 심리가 없는데 이 행동 심리만 있으면 뭐 하는 이 말이야. 타고난 성격이 없는데. 변할 성격이 어딨겠나 지금 행동하는 성격 갖고 성격이 되겠나 이게. 내가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무슨 뜻이겠어요 진리는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거다 그것이 그동안에 잘못 풀려 갖고 이용하는 사람이 이론을 증개한 사람이 엉터리였다 손치고 그것이 그 다음에 에러가 많았다 하더라도 인정할 거는 해야 된다는 거다 그제 그것을 접근해 나가는 것은 모든 근본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에 정해졌다는 것이다. 그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어떻게? 엄마가 영양분 엄마도 저도 영양분이 다르겠지, 그지 사람마다 먹은 게 다르니까. 그러면 그 먹는 순간부터 어떻게? 이 아이의 건강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르겠지? 누구말때는 엄마가 어? 애기를 갖다가 엄마가 많이 안고 젖을 많이 미긴 사람하고 누구말때는 소우유 준 사람하고 다르겠지 나도 애기 때 어떻게 해? 엄마가 힘들면 밤에 가서 막 우유 열심히 다하고 주면 지원자 이거 먹고 있다 그런 아이와 엄마가 일어나서 젖먹이 아이는 다르겠지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이것을 인정해라는 거다 누구 말때나 그동안에 타고난 것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주가 완전히 엉터리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심리학은 어떻게? 타고난 심리도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거야. 사주 때문에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타고난 것도 인정하고, 변하는 것도 인정하고, 연습시키 갖고 훈련된 것도 인정하자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 인생의 모든 것은 자 타고난 운명과 타고난 운명과 자기의 노력과 이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죠? 그러면 운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해진 것이고 이 환경이라는 것은 뭘까? 엄마 그지 자식들이 보게 되면 엄마인데 잘 크지. 엄마 없이 아빠한테는 잘안 크잖아 항상 엄마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엄마에 의해서 자격되고 나머지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죠 이것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무시하면 이해 갖고 무슨 답이 있겠노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풀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어디서 풀까 여러분들 많이 피웠잖아 응?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냉정해야 된다 지금 사주에서 보게 되면 운명이 어떻게 엄마, 어떤 사람들은 엄마가 임신을 한순간 임신한지 어떻게 해? 알겠노 그지 임신한 그 순간부터 풀어야 된다 뭐 타고난 것부터 풀어야 된다 뭐 자축이 뭐 진사오미 갖고 풀어야 된다 막 뭐, 여러가지 굴레들이 많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에는 우리는 수지 사주해갖고 사주만 갖고 바박 푸는 거밖에펴지만 사주라는 것이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동안에 는 바빠갖고 안배지 이제는 배워야 된다. 이제 어느 정도 풀었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동시에 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동시에 풀지 않으면 그 답은 전부다 엉터리다 내가 맞다. 그거는 완벽하게 엉터리 라는 것을 내가 안다 증명을 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자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 해보자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된 엄마 뱃 속에서 상둥이가 자 여기 엄마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다 그제 엄마가 부잣집에 하나 맡기고 가난한 집에 하나 맡겼을 때이 아이야 노력이 완전히 다르겠지. 그렇죠. 그러면 자기 인생도 완전히 다를 거 아니야. 그죠. 다르겠나 안 다르겠나. 음. 똑같은 상둥이 하더라도 똑같은 아이를 갖더라도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상둥이가 이렇게서 같은 엄마인데 크도 다른데 이렇게 있을 때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 그제? 맞나? 그러면 인구가 70억 명이라면 70억 명이라고 한다면 70억 명을 다 다르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 다 다르니까. 해석을 하든지 데이터를 하든지 뭐가 있어갖고 70억 명이 한 명도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 풀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돼. 그것이 학문이잖아. 수지사주가 중요하고, 시지심리가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에서 출발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조건 하에서 인간이 앞으로 70억 명이 될지 100억 명이 될지 모른다, 이 말이야. 이거 어쩌면 무한대일 수도 있다, 그치? 무한대의 사람들을 모두 다풀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올바른, 우리는 이론이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그것을 풀지 못하는 논리 가지고는 학문이 안 된다는 거지. 올바른 학문이 될 수가 없어. 뭐 점치는 것밖에 안 되지, 그거는. 자, 이것이 우리는 머릿속에 딱 남아야 푸는 거야. 자 70억 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살아가니 타고난 운명에 결정된 것은 단한 개도 없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야 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죽을지 그리고 죽는 날이 똑같아 갖고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온 것이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말자는 유산을 준 사람도 있고 유산을 안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을 풀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 방법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다 이 방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네, 천목이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숫자풀이하는데 자꾸 천백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숫자로서 풀어내는 거야 우주의 진리는 숫자로 했잖아 오로지 숫자, 숫자는 몇개 있다 했어요? 아홉 개. 아홉 개 밖에 없는 이 아홉 개의 숫자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풀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올바른 학문이 되는 거야. 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는 답이 있다는 거야. 답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논리를 증개해가지고 이것을 풀수 없고 똑같은 답이 부지기수 논다 하면 이건 아무 답이 없는 거야, 누구 말 때는 우리 저, 저게, 바꿔내 이래갖고, 또 풀면, 이 씨, 삼천 몇백 밑이 이 있는 거 같다고, 니 이렇게 맞다, 이렇게, 예 풀면 안 된다고. 내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다, 잉? 아니, 틀려요, 지금. 틀리게 뭐 있노? 그러면 간, 그게 또간성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요해야 다 똑같은 것인데, 그게 뭐, 감상을 갖다 붙이 보든 뭐, 이거 갖다 붙이, 요거는, 그건 학문이안된다이말이야 자, 예를 들어 보자. 감상 한번 보자. 내 똑같은 사람이다. 내 지금 돈이 풍부하다 하면 내 감상이 펴지겠나, 안 펴지겠나. 그돈 하나도 없고 비비사면 어떡해? 내 얼굴 찌그러지겠나, 안 찌그러지겠나. 그거 갖고 푼다 말이가? 아이고, 그건 이제 문이아지 뭐 바람, 풍수? 풍수 해놔놓고 바람이 물이다 해놨고 그거는 완전히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다 자꾸 미친놈이라 하면 이상하고 그지 물, 바람 하면 그거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자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을 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질문이 마약이 되어있다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학문이라면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특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닫기기 처음에는 많이 부닫길 거라 침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건 처음부터 없고 데이터있 쓸데없는 거 되지도 않아는거막 데이터가 체크해가지고 그게 맞다고 우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철학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그런 데서 부닫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 서문지를 도입, 같이 도입해도 그럴 때는 우리는 완벽하게 그것을 제압할 수밖에 없어 이론적으로 제압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또 우리는 또 사쿠라 비슷하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까지 사쿠라 되면 안 되겠지. 사쿠라는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다. 누구 말 때는 사기친 놈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고 사기친 놈들이 얼마나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뭐 대통령이 되든 뭐 국회의원이 되든 뭐 유명한 이사가 되든 사쿠라지된 사람들은 다폭발이돼 있다. 언젠가는. 그럼 잠깐 쉬다가 다시 하자.